그래. 전해주고 왔어. 고나 자, 자, 자, 자, 여기, 여기. 열쇠에서 갔다 드리러 왔습니다. 한냐트리 서비스. 그래, 그래. 그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자네가 조금 못 믿었지만, 일단 보답은 하겠네. 어? 아 뭐야, 벌써 와했나 본데? 어. 이 정도면 되겠는가?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얼마지 좀 볼게요.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 어휴. 사있어상하다 여기서 뭐하나? 에 어. 아그 자네? 좀 여미고 좀 오지. 여미고 좀 오지. 아이고 드리블 음. 서비스! 감사합니다. 그럼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사와요. 저 날이 쪘다. 가보겠습니다. 좀 드리블 서비스! 드리블 서비스! 아 뭐야. 둘이 알아서 화해 잘했나 본데. 뭘. 하 아, 정말 진짜 우리가 박박 없네.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커플 사이에 뭐 싸우고 이러는 거 그거 편들어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지 않아요? 에? 그니까, 아, 눈치 빠른 퇴장, 네. 에, 오, 갑힛네, 우물, 여깄네. 이래가지고, 여러분, 커플들 싸울 때, 아, 정말, 아, 진짜, 걔가, 어떻게, 저떻게 했네. 이러는 거, 편들어 드는거 아닙니다. 에, 커플들, 지들이 알아서 화약이 돼있고요 어, 뭐야. 헉, 뭐야. 우와, 뭐야! 어, 뭐야. 와 뭐야! 누가, 나 밀었는데? 어, 이게 뭐야. 이거 시체 아니야? 가다 아, 밀었는데 뭐야 쉬이, 뭐지 아무튼간 밀기를 찾았으니까 뒤에서 몰래 보자 어. 나를 덮치는 범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을 떠보니 연옥이라는 곳이었다 그간의 기억이 희미하다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 장군인 내가 사특한 창기가 되다니 원통하고 또 원통하다 범? 이거 창기라는 거로는 그럼 그 호환마마가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밤마다 흉몽을 꾼다. 인간을 홀려 죽이던 때의 기억이 자꾸 흘러들어온다. 그때의 기분 잊을 수 없다. 분하다. 나를 사지로 내몬 이들은 떵떵거리며 살았을진데 나는 귀가 되다니 다 죽여버리고 싶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아... 호랑이한테 먹혀서 그렇구나. 연옥에 갇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곳의 문지기가 말하길 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호의가 담긴 물건 천 개를 가져와야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데 차라리 모조리 죽여 머리 천 개를 가져오라면 가져오겠다만 호의라니 구역질이 난다. 헉, 나를 죽게 한 인간놈들. 이승에 있을 때더 죽였어야 했다. 이강철과 술자리를 가지다 갑자기 웬 헛소리를 찌꺼리길래 살짝 쓰다듬어 주었더니 그대로 기절했다. 응? 한심하긴 내가 갑사들에게 하던 것보다 곡절에 곡절은 약하게 한 것인데 쯧쯧 용이 될 뻔했다는 자가 음주와 감우를 하니 제법 꼴사납다 용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닌지? 왜? 살짝 쓰다듬어준 게그 <웃음> 주먹으로 뺀거 아니야? <웃음> 요 며칠 이강철이 나에게 잘해준다 소름이 돋아 죽여버리고 싶은 것을 참느라 꽤나 고대다 무슨 꿍꿍인지 모를 일이다 아 강철이가 먼저 들이댔네 집 앞에 웬 꽃이 놓여있어 봤더니 그자의 냄새가 난다 역겹다 이것 때문에 강철이가 자기 일기 볼까봐였다가 숨겼나봐 감상에 젖어 일을 망칠 뻔하였다 박선비라는 놈이 도망치는 꼴이 우스워고 놔두었더니 울며 사정을 하길래 내 자비를 베풀어 어? 박선비?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박선비인가 김선비 아니었어? 단칼을 죽여주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 아둔한 것들이 오는 덕에 물건을 모으는 것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으로 스물 방심했다. 늦은 시각이라 아무도 못볼줄 알았는데 매번 술만 퍼마시는 관리놈이 앞을 지나갈 줄이야 때마침 이강철이 나타나 그자의 기운으로 날 숨겨주었다 뭐? 뭘못 봤다는 거지? 거사가 코앞인데 자꾸 그자의 도움을 받는다 차라리 대가를 요구한다면 마음이 편할 것을 아무 말 없이 돌아가니 더욱 편치 않다 내일은 같이 밥을 먹자고 해볼까? 강철이가 계속 도와주나 보다 연옥을 나가려고 하나 보네요, 얘는. 근데 그러면은 강철이는 연옥에서 못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갈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건가? 강철이에게 친근한 척 구는 꼴이 같잖아. 그냥 우물에 던져버렸다. 나답지 않게 이성을 잃은 것 같아 후회스럽지만 물건은 이미 얻었으니 뭐 상관없나? 아, 그 인간을 또 죽였나 보다. 근데 그 인간이 강철한테? 강철이한테 사근사근하게 구니까? 그게 안 입고 와서? 인간의 호의가 담긴 어쩌고저쩌고를 얻은 다음에 그냥 죽여버렸네. 그쵸? 아, 진짜... 앞으로 하나. 요새는 통 인간이 들어오지 않아 초조하다. 강철이 그냥 연옥에 함께 있자고 하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연옥을 빠져나가겠다 다시 다짐하였다. 헉? 나네! 웬 기이한 우수리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한다. 드디어. 뭐야? 아니 근데 그... 호의를 담은 어쩌고저쩌고를 그러면... 근데 그래도 그걸 줬을 때 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끝이 않아요? 그러면 내가 호의 어쩌고 저쩌고를 주고 그러고 쟤랑 손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나가고 싶어 하잖아. 어차피 나가고 싶어 하니까 같이 나가자고 한 다음에 그 호의가 담긴 어쩌고 저쩌고를 주면 그러면은 일단 내가 그 훼손된 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가져가서, 한 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와, 씨. 결국에는, 어? 진짜 아무런 호의 없이 정말, 어?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네. 선생님, 낙낙, 계세요? 선생님, 안 계세요? 선생님, 낙낙, 빨리 주세요! 복구된 난자월책, 나이스. 음. 와, 씨, 이번에 개 많은데? 이 팔찌도 아마 내 생각에 어이 팔찌도 내 생각에 그거인 것 같아 이거 쓰면은 그 앞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일단 봅시다 반사호의 이야기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 자부심을 인간이 짓밟아 매일 복수심에 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안녕하시오 나는 단가의 사호라 하오 호한 인간인 것 같은데 뒤를 이은 것이오 이거 사오랑 나랑 만났던데인가? 고맙소. 내 자네에게 빚을 잡군. 어쩌록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오. 물 밑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내 눈이 와도 잘 보이지 않아 자네가 봐줄 수 있는가? 응? 음? 설마 이러고 밀어버린거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응? 음? 잘 가지게. 죽여버렸소 인간을 위해 살던 아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목적을 위해 살인하는 요괴가 되었다 앞으로 하나, 하나 남았다 아이의 맑이 용맹한 눈 흐려지고 말았지 어? 그一해골이이다사个한테 그 죽은 애들인가 봐. 어? 자네들 여기서 뭐하는个 어이? 一대 찾고 있다 아직도? 그래 아니, 그 홍천... 자는 어디를 갔는가? 자네. 어이? 아직도 못 봤는가? 아직도 못 봤지. 아, 씨. 아이 양쪽 길목을 다볼수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다. 어, 우와... 아니, 근데 뭐 오늘 안에 승대를 꼭 찾아야 되나? 무슨 그... 일인데? 사생대회를 하고 난 뒤부터 안 보이지 않느냐. 어, 집에도 또 가봤는가? 그래. 아니,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있어 보슈. 그럼 내가 집에 한번 들렀다 올 테니께. 그러면은 안 먹은 날거아니야 그지? 아야 늦었다 집에 가라 왜? 더안 찾고? 넌 집에 가라넌 인간이지 않느냐 음, 뭐 그래 그 시간이 늦었으니 어 가시게 수산이 자네 여기 앉게 아휴 좋네 좋네 어참 <웃음> 개웃기네 저거 앉아만 있으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에이 뭐 가라 뭐 나는 가보겠네 네 가시게 와나스 그니까 자불씨랑 근데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집방향이거든? 하씨 내 집에 숨어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대다 수상한데 음아 가방이 꽉 찼구만 잠깐만 이 박선비가 맞지 않아? 그죠? 응? 어? 박선비 그치? 어? 단가를 죽였다고? 맞네 그죠 응? 어? 그러면은 얘도 훼손된 책을 얻었었다고? 근데 그러면은 인간들을 자꾸 여기로 불러오는 게 저기 저 불상 뒤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음, 근데 내 생각에 어? 내 생각에 그 집에 책이 하나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 어 아 여기 아니지 그 집에 책이 하나 숨겨져 있지 않을까? 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지금 양동이 거 이게 희망이 거 희망이 거 늘보 늘보 양동이 거를 하나 사고 양동이 거 사고 우리랑 진이 것도 살수 있나? 아아 조금, 조금 모자란다 조금 모자란다. 근데 이거 내일 노가다 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수박 노가다 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 가방에 가방에 돈이 더없나 없지, 없지. 쉬.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아니 근데 어? 집 문에 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불안하네, 아주요. 응? 그지 않아 영, 응 불안한데? 아, 고참, 만 응? 고민이네. 어, 뭐야? 아니, 이 수입을. 뭐요? 뭐요?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웃음> 이제 왔구나 뭐요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다 아, 아니 왜 자꾸 부탁을 하는 거요 <웃음> 네 몇백 년의 갈국 끝에 드디어 그 강철이 놈을 저승으로 보내버릴 방법을 찾았단 말이오 뭐 자네의 마지막 임무는 간단하네 뭐이 뭐? 낫으로 뭐? 뭐? 강철이 그놈의 남은 뿔 하나를 잘라오거라. 아니 그걸 왜 내가 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자를 곧장 저승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잠깐, 저기요 선생님. 이거를 제가 하면 제가 얻는 게 뭐죠? 자네가 아직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슈? 내 네, 그저 단순한 부탁을 하는 걸로 보이는 겐가? 그럼 뭐슈? 하차는 인간 따위 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으 차내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임무를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웃음> 참으로 멍청한 자일세. 내가 왜손한 번만 까딱하면 사라질 차내를 이래 곱게 살려두는 것 같소? 뭐요? 이유가 뭐요? 모든 것을 잃은 채 저승으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보. 음. 내더 말을 잊지 않아도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네. 뭐 돌아들었는데슈? 쉬. 개 어이없네 어? 아니 졸라 개음침하잖아 어? 어, 개음침하네 어? 어허. 아니 박박 어이없네 아니 왜 우리 집에는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뭐 숨겨진 똥아 진짜 개박박 장난 똥밖에 숨겨진 게 없잖아 어? 아짜 개박박 어이없네 일단 이거 여기다 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들켰다가, 어? 가지고 있는 걸 들켰다가, 어? 거시기 하면 어떡해. 일단 이거 여기다 숨겨두고, 어? 개 어이없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죽이던가. 어? 그렇지 않아요? 저개 빡빡 어이없는 거시기네? 어? 지도 개 쫄아가지고, 강철한테 아직 소리도 못하면서. 개 어? 빡빡 어이없네. 응? 에, 에! 아니, 진짜. 아니. 뭐? 아니 박박 어이없네 이거를 집에다 걸어놔? 아니 뭐요 도대체 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거시기들 다 진짜 개 양아치들 아니에요? 응? 양의치 중에 양의치, 완전 어? 여기다가 다 담아두고 어차피 내가 보기에 얘네는 어? 자기네들 뭐그 집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암튼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다 넣어놔도 뭐 딱히 누가 제걸를 뒤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가지고 그냥? 아휴 진짜 개박박어 뭐. 아니.. 어? 뭐 자기 협박하는 건 알겠다 이거야 어? 뭐 알겠는데 응 어? 자기가 가서 죽이던가, 이걸 왜 남한테 시키려고 그래? 에이, 인간 서럽다, 진짜. 그죠? 그러면, 어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내 가방 이렇게 잘 메고, 그러고 이제 오늘도 얼른 잠들도록 합시다. 조금 자고 일어나면은, 음, 내일 또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겠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으아! <웃음> 쪽 돌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아휴, 도대체 우물에서 나 때려가지고 나 밀쳐가지고 우물로 집어넣은 건 누군가 몰라? 근데 내 생각에 사고는 아닌 것 같아. 사고는 인간한테 그 호의 어쩌고 저쩌고 둘리 구슬러 얻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대? 그러니까 사우랑 강철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승대 아니면 삼부미 아니면은 뭐 기술산이려나? 아니면은 제3의 누군가? 어쨌든간 여기에 오는 인간들한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게 사람인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쵸? 자꾸 여기 들어오는 인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후한테 죽고? 다른 요괴들한테 계속 죽게 돼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누군가의 거시기가 자꾸 방해를 받은 것 같거든. 물론 그 요괴들은 뜻하지 않게 방해를 하는 것 같긴 하다만. 우선은,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선은 자고 그러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일 일어나서 또 생각해보지 뭐. 음, 아 정말 오늘도 진짜 오뎅 어쩌고 저쩌고였다. 그래도 그 어? 승대 그놈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고 어 삼범이 그놈도 한번단사호한테 들켰기 때문에 또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올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강철 같은 경우에는 사호 말고는 딱히 다른 자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기술산 씨도 딱히 그냥 관심이 없어 보이고 제일 의문스러운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밤은 조금 음 곱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구승대가 내 옆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를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아까우니까 아마도 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마 어, 내가 오늘 밤에 죽진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웃음> 아, 음, 자도록 합시다 암추 <웃음> <웃음> 삼추...